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2의 나라에서 6월 18일 2시부터 지금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할 때 전리품 30분 동안 획득률이 500% 올라가는 스위트 드링크와 공룡무기 승급석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어, 그냥 들어가면 바로 받는 게 아니고요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벤트 칸 눌려가지고 여기 깜짝 이벤트 있죠 이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미션을 완료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속성마물 200회 처치 이것만 하면은 아까 스위트 드링크와 공룡무기 승급석 이렇게 두 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각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두어지 미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준은 오후 2시 기준으로 24시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2시 전까지만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2시부터는 이제 물속성 이런 식으로 화요일 2시 전까지 완료를 하면 될것 같네요 총 얻는 개수는 스위트 드링크 8개와 공룡 무기승급석 2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으로 받게 되는 깜짝 선물 상자는 기간제 아이템입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로 받은 이 스위트 드링크는 지금 이렇게 2일이라고 적혀있죠 남은 기간 자 상자를 열고 이렇게 저처럼 아이템으로 받는 순간부터 여기 사용기간 남은 게 돌아갑니다 아 이게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몰아서 쓰려고 처음에 했는데 아... 아이템 자체가 기간제예요안 쓰고 있다가는 손이기 때문에 제한시간 안에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스위트 드링크가 도대체 뭐냐 자, 에너지 드링크의 조금 낮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용할 때는 아이템 드랍률이 500%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경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전리품 획득률 그러니까 아이템이죠 아이템 우리 몹에서 보상받는 이 모든 아이템들 어, 이 중에서 영원석 주는 몹들 있죠. 그거는 제외입니다. 영원석이랑뭐 지역 관련 특산품은 제외하고 요런 드랍 아이템들, 요런 드랍 아이템만 증가하게 되는데 어, 좋은 점이 있죠. 기존의 에너지 드링크하고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에너지 드링크를 사용하고 이 스위트 드링크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어, 전리품 획득량이 1,200%로 이렇게 30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험치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투력이 낮은데. 레벨만 높으신 분들은 따로 또 패키지로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대신 이 스위트 드링크로 아이템만 얻고 레벨업은 조금 천천히 할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이벤트에 맞춰서 메뉴에 상점 패키지 상점에 들어가시면 은 여기 깜짝 상점에서 3일 동안만 열리는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스위트 드링크를 살수 있는 4,900원짜리 팩 여기 안에 두개가 들어있고요 장비 소환권이 10개가 같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어 무료 구매가 4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 패키지에는 에너지 드링크 2개와 콜레팅 아로마 2개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비상의 인증서 3개 5만 골드짜리 1개 토벌 인증서 2개를 이렇게 전부 다 무료로 구매할 수 있고요 자, 3만 천원짜리 안에서는 일반 코스튬 선택 상자가 들어있고 어 이모티콘 스탬프 랜덤 상자 3개 코스튬 소환권 10개, 중독되는 카스타드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어 일반 코스튬 선택 상자. 자, 일반 코스튬 기준이 제작이 가능한 것 중에서 일반 등급만 이렇게 선택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 불가 적힌 것들은 뽑기로만 얻릴수 있는 거여서 선택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미획득 적힌 거. 이렇게 제작도 가능한 것들 여기서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은 37,000원짜리에는 진화의 열매 선택 바구니 20개 어, 10만 골드그 다음에 사성 콩깍지 20개, 이것도 선택상자고요. 장난감 보물상자, 랜덤, 랜덤짜리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선물상자, 그리고 99,000원짜리, 99,000원짜리 안에는 모든 속성이 들어있는 어, 사성짜리, 사성짜리 무기 선택상자가 있고요. 희귀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경, 배경 사성은 안 된다는 그런 소인것 같네요. 그 다음에 방어구도 똑같이 배경 제외하고 사성 중에서 선택 가능. 그 다음에 승급석 선택 상자가 20개 4성짜리 연마제 선택 상자가 20개 하급 장비 강화 선택 상자가 20개가 들어있습니다 연마제 선택 상자 안에서는 이렇게 무기, 방어구, 장신구 다 포함해서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안에서 모험가팩에 들어가시면 은 여기 플레이어 이름 변경권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3만 천원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어 다른 게임에 비해 어, 이름 변경권 닉네임 바꾸는거죠 어,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나와있습니다 어, 계정당 월간 1회만 구매 가능하고요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지 3만천원 안 그래도 이 게임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닉네임을 정하고 들어가는게 아니고 게임 중에 닉네임이 만들어져서 스토리 스킵 강클하다가 그냥 자동 닉네임 선택으로 시작하신 분들 많은데 어, 이거를 팔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건지 3만 1000원에, 어, 플레이어 이름 변경권을 팔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6월 10일 오픈할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환영 에스타바니아 이 이벤트 토황 주는 거죠. 4성 토황 주는 이벤트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기간 하루 남았죠.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모두 완료를 해야지만 봐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쭉 하시다 보면은 뭐 여기 4일차까지, 5일차까지도 괜찮은데, 어 여기 6일차부터가 조금씩 안될거예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게 이 보석 레벨업 5회 시도와 그 다음에 몽환의 미궁 3-10 클리어 그 다음 7일차에 있는 몽환의 미궁 누적 별수 100개 달성 요렇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중 여기 보석 레벨업 5회 시도 요거는 조금 드랍하는 위치만 알면은 금방 클리어 할수 있거든요 레벨 37이었나 38쯤 되면은 이 보석 관련된 이 컨텐츠가 열리게 됩니다 장비에서 여기 보석칸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레벨 몇대 열리는지 알게 되고요자이 보석을 어디서 얻냐 자, 가장 쉬운게 카우스필드입니다 자 카우스필드 1층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1층은 최대 획득이 여기 장신구까지가 끝이어가지고 1층에서는 드랍되지 않고요 2층에 가셔야 됩니다 2층 권장의 17만이니까 아, 최소한 1 8만 정도는 돼야지 어느정도 쉽게 사냥이 되겠죠 어 뒤에 있는 뭐빛 어둠 이쪽은 가지 마시고 여기 물불 나무 세개 중에서 본인 어, 메인 무기가 가장 레벨 높은거 거기에 맞춰서 상성에 가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기계전사 이 기계전사들이 이렇게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어 불은 안가지고 있네요 불은 안가지고 있고 물하고 나무만 이렇게 보석을 줍니다 카우스필드 2층에 물 속성, 나무 속성에 기계 전사들을 잡으면 이렇게 보석을 획득할 수 있고 연마제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일 이벤트에 나온 그 스위트 스위트 드링크 요거 하나 드시고 카우스필드에서 사냥하시면은 충분히 보석 얻고 레벨 5의 시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미국 누적 별수 100개짜리 요거예요. 뭐 가금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쭉 밀리니까 쉬울 텐데. 어, 저처럼 소가금으로 하시는 분들 어, 잘 키우신 분들은 뭐 23만, 24만 뭐 찍었을 거고 저도 지금 21만이 한계거든요 일단은 쉽게 클리어되는 기준은 23만 이상입니다. 23만 이상부터 별 개수 100개짜리 쉽게 클리어 되고요. 그 밑으로는 조금 손커이 필요해요. 노력을 하시면은 이 챕터 별 3개까지는 전부 다 쉽게 클리어 되거든요. 자 문제가 이제 3챕터부터 하나씩 좀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별 3개 있는 것들 전부 다한 번에 하려고 안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뭐 55초 이내 클리어 요거를 먼저 완수한 다음에 다시 재도전해서 포션 18개 이하 사용 요런걸 뭐 하나씩 클리어 하시면 되거든요. 이별 3개 클리어 하기 전까지는 무한 재도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몹들 자체가 다논타게팅이에요 원거리 애들이 많은데 어 무조건 이 애들이 쏜다고 절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가 딸릴 때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면 이렇게 예쁘게 모이거든요. 모였다 싶으면은 바로 이렇게 쓸어버리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리어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떤 걸 못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그 중에 지금 여기 4챕터죠 처음에 빛속성만 장착하고 가면은 제가 클리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챙기고 그 다음에 재도전으로 빛속성 무기만 들고 갑니다 자이 경우는 본인이 어떤 무기를 잘키웠느냐에 따라 모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그때그때 잘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별이 지금 빛속성 무기를 사용해야지만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공격력이 낮아도 어쩔 수 없이 비속성 무기 하나 들고 갑니다. 자 비교해서 일단 공격력 제일 낮은 걸 빼야겠죠. 자 전투력 부족해도 일단은 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다음 스테이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는 미리 별 밑에 거두 개가 제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조건 안 맞춰도 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거맨 위에 조건만 맞추기 위해서 빗무기만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로만 그냥 어떻게든 클리어하면 돼요. 자 클리어하게 됐죠. 그럼 마지막 있던 별이 완료되면서 이렇게 보상도 받습니다 한 번에 별 3개를 다 해야겠다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